음, 열무 얼가리? 응, 열무 얼갈이? 열무 얼갈이, 오늘은 얼, 열... 열무 얼갈이 김치 이, 담을 건데. 얼무 얼갈이 응, 열무. 얼무 열 열무 얼갈이라니까. 근 얼. 헷갈리지? 응. 얼갈이 이거 한, 얼갈이는 이게 한 달이 조그만데, 열무는 한 달이 이렇게 많이 커. 우와, 이게 두 배, 완전히. 완전히 두 배. 가장 맛있는 열갈리 김치를 담아 볼랍니다 이게 2천원어치인가? 뭐 2천원어치야 이게 1,980원, 이게 1,980원 똑같지 어 이거 안 끊어지냐? 풀려야지 김치 먹을 때 이거, 이거 꼭지 한치 먹으면 맛있더라고 이 꼭지가 뿌터리는 음. 어. 이파리 끝에는 잘라 보고. 저도 따뜻하게 빨리하고 놀아야지 <웃음> 빨리해야지고 뭐 언제 기다리고 있어 뭐 빨리 <웃음> 해버리는 게 낫지 <웃음> 나 <웃음> 이제 김치도 나중에 아무래도 어? 잘담겠다 나? 응 물만 말아먹고 살거에요 김치 안먹고? 응야 음. 그것도 한두 분이야 이 어떻게 자른거야? 여기 끝에 아니 아 여기 끝에는 조금 날려버려 이렇게 조금 날려 어, 이거 이거 애기 아기 떡잎은 버려야지 아 이게 애기 떡잎이야? 응이 어. 끝에는 다 자르라고? 응 끝에 조금 잘라 이렇게 살짝 응? 어? 끝에 살짝 칼이 잘 안드는구나 이게 파리 잘안 들어. 응? 어? 이걸 왜? 내가 불러게 응. 뿌리가 작은 거는 잘라 버려. 뿌리가 작은 거는 뿌리 큰 것만 뿌리 큰 것만 하고. 아니 뭔 열무 단 이렇게 커. 얼갈이 열무만한 거보다 응. 얼갈이하 섞어서 한게더 맛있어. 이거, 이런 이런 거다이 이거 버려 이거? 응. 다 큰데. 응. 큰데. 이렇게 봐. 이거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긴가? 이렇게 생긴 거, 같을까? 거. 응, 응 하나 가 그냥 볼록 볼록 응. 나온 거. 그래서 상관없는데. 응. 좀 먹기가 좀 그래. 그 작은 거 그냥 버리라고? 응, 작은 건 하지 마. 열무가 엄청 잘 됐네. 그래도 연하다 이제. 응. 이거 이파리. 해놨다가먹어지고 응? 기름 맛있어. 또뭘 뭐 뜯어놓은 거? 응. 어차피 다 먹네, 먹기는. 음, 이 지금 겉잎은 삶아가지고 된장국 한끼 끓여먹으면 알뜰하게 다 먹지. 끝에는 얘도 그냥 끝에 괜히 자르는 건가? 음, 좀 그러니까 좀 거시기해서 그래? 나는 음. <웃음> 그냥 꼴쩍지근해. 음.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걸 잘라버리면 너무 짧나? 안 잘라. 이렇게 짜 이렇게 따듬마 봐봐 내가 그렇게 줄게. 이 속에는 음? 속잎은 짤잖아. 이거는 음. 빼. 아 속잎은 그래서, 빼라고? 음, 음. 몇 쪼가리나? 아, 쪼가리 니까 쪼가리나니까. 버리 오케이 오케이. 아, 좀 그거 좀 내고. 깨끗하게 씻었네. 한번 이게 깨끗하게 씻는다고 너무 처음부터 여러 번시침 갖고 절구면 풋내 라니까 나는 그냥. 한번만 살짝 씻혀가지고 살살 씻혀가지고 그냥 절거요그 물로 계속 이걸 다 씻으면 안되니까 반 정도 씻고 씻물 버리고 또 받아가지고 반 씻고 그러면 물 그렇게 더럽지 않아 절거가지고 이제 씻혀야 되니까 소금은 종, 종이컵으로 하나 반 정도 하면 되겠다 물을 우에다가좀 이렇게 뿌려줘야 돼. 그래야지 물기가 있어야지 잘 절거지잖아. 음흠. 땡! 절구는 거는 끝. 아 지금 액주 내린다고? 이 절거지 너가 내기면 여기다가 마치게? 응, 음, 조금만. 이거 멸치 이번에 더 맛있게 담으려고 멸치 안 다리고 멸치 통해서. 국물만 이렇게 떠왔어요. 다 삭아버리고 이거 뼈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날걸로 창호지를 깔고 창호지 깔았으니까 한지 한지 한지 옛날에 그 시골에서 문에 발린 한지야 이게 이게 제일 좋아. 액젓내리는 데는 최고야. 멸치 젖이 이게 다 삭은 거는 이렇게 내려서 먹어도 정말 오리지널이지 다릴 때는 여기다 물을 조금 섞어서 다리는데 이렇게 생젓을 내릴 때는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야지 지금 뒤적거리면 음. 빵꾸나니까 이거 그 전에 누가 막 이거를 막 어. 꾹꾹 눌렀다잖아 꾹꾹 음. 누르면 이게 뼈가 있어가지고 이게 한지가 구멍나면은 구멍난 대로 다새 버리니까 안 받쳐지지 몇시간이고 그냥 놔둬야겠 응, 음, 그냥 자동으로 빠지게 몇시간이고 응. 오래오래 절구고 내리고 이렇게 놔둬야겠네 음. 적국이싹 빠졌어 이거는 이제 좀 아까우니까 한번 물 조금 붓고 끓여가지고 또 받쳐야지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 어, 어떻게 빠졌냐 그러면 이렇게 빠졌어 먹어볼까 음 맛있네 열무는 이제 숨이 죽으면 시간 관계없이 이렇게 뒤집으려면 되니까 됐어 이게 딱 적당히 절거졌네 너무 푹 절거지지도 않고 좀더안 절거지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이게절구고두번두번 씻었어요 두번 쳤어, 근데 이게 깨끗하게 씻는다고 너무 여러번 씻으면은 맛도 없고 풋내라고 그래 배한개 갈아 넣을 거. 여기에는, 항석어젓. 항석어젓 조금 넣어주고, 밥, 이 열무김치에는 찹쌀 풀보다도 밥이 최고야. 밥도 넣고, 아까 날린 그 멸치 액젓. 음, 아까 생한 액젓. 거. 어. 너무 맛있어. 이거 음. 물도 안 들어가고 아주 메치에서만 나온 물이라서 진짜 맛있어. 요 깨끗하네 응 음, 요거만 넣자 좀 이따 싱거우면 좀 넣더라도 응 음. 150ml 됐어 고추는 이게 건고추인데 30분 전에 좀 물에다가 불려 놓으면 좋아요 물 깔아볼게 믹서기에 좀 들어갈 거니까 좀 가위로 한반썩 이렇게 잘라주면은 가르기가 더 편하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홍고추인데 이건고추와 홍고추하고 섞어서 이게 담으면은 이거는 좀 국물이 좀 이렇게 단맛을 내줘. 그리고 고추는 이렇게 좀, 어, 빨리 안 익는 걸 막아주고. 밥부터 갈고, 이거는, 고추는 나중에 좀 거칠거칠하게 갈아야 되니까. 갈아올게. 네. 밥을, 밥을 넣고 물은 좀 부어야 되는데, 그냥 배하고 갈았더니 국물이 너무 되다고 믹서기가, 야옹, 야옹, 야옹. 그래. 너무 힘들더라구요. 물좀 부어줘도 괜찮아. 국물, 김치는 국물 좀 있는게 더좋으니까이게 고추는 좀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갈아야지 어, 너무 고우면은 국물을 다 쉽게 내려가니까 거칠거칠한게 지뭐 열무에가 좀 얹혀져 있는게 더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거칠거칠 하게 갈았어요 양파. 양파는, 열무김치에는 양파를 가른 것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썰어서 넣은 게더 좋더라고요. 대파도 하나 정도 넣어주고, 보면은, 근데 이게 겨울에 묵은지 먹었으니까, 김장김치 먹었으니까, 보면는 이렇게 좀 상큼하게 열무하고, 얼갈이하고 섞어서, 응, 담은 먹은 것도 또, 입맛도 땡기고, 밥도 비벼먹고. 열무만 담은 것보다 얼갈이하고 섞어서 담은 게더 훨씬 더 맛있어요. 이제 비벼볼까요? 어, 마늘. 크게 한 숟가락.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이렇게 아린맛도 나요.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깨두 숟가락. 깨가 너무 적나? 나는 깨를 좀 많이 넣어야 돼 깨가 맛을 뭐 크게 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깨를 많이 넣어야지 설탕도 좀 넣어주고 두큰술 정도 고춧가루는 빨간 정도로만 넣으면 되니까 양이 뭐꼭몇 숟가락 넣는다기 보다도 되지? 응? 응. 빨 고춧가루가 음, 좋네. 응, 어, 가 거칠게 갈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음. 국물 안 쉽게 내리가고 그래야 상에다 놔도 이렇게 어, 고춧가루가 어, 거칠거칠해가지고 음. 눈에 음. 보여야지. 이번에는 제대로 걸려 듣고네. 거칠거칠하게. <웃음> 이번 이번 열무김치는 어? 제일 맛있는 열무김치야. 젓국이 아주, 아주 명품젓국이 들어갔잖아? 한좀 볼까? 조금 싱거운 것같아 배추는 배추는 간이 맞는데 그만 넣어야 되겠다 배추는 짜다 열머에 싱겁고 오 엄청 매워요 이거 청양고추가, 금고추가 청양고추 들어가서 아주 너무 매워 음 너무 맛있다 젓국이 맛있으면 아무렇게나 그냥 버무려서 간만 맞추면 맛있어 젖국이 맛있는 젖국에 들어가야지 깊은 맛도 나고 입에 입에 쫙쫙 붙지 맛있다 응응 음, 맛있는데 응야이 놈에다가 버리밥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 기가 막히게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겄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응. 맛있어. 확실히 젖국이 생재 씨 들어가서 맛있네. 밥 먹고 싶네. 응. 밥 먹고 싶어. 그냥 그안 익어도 맛있잖아. 응. 열무는 안 익었 때가 더 맛있어. 익은 것보다. 이게 담아놨으니까 이제. 네. 버리밥 해가지고 침구으로오라 해서 밥들 먹어야 되겠다 언제? 응? 언제? 주말에 주말에 코로나 파티가 되겠구만? <웃음> <웃음> 내가 이거 열무김치를 담았는데 이보다 더 맛있는 김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내가 적국을 최고 종고를 넣었거든 응?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